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이 한창이던데 벚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저도 집 앞에 벚꽃이 피니까 어, 이쯤이면 아주 석촌 호수가 예쁘겠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석촌 호수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마스크 벗는 게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어 마스크를 벗고 다녔어요 신나게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다니고 왔더니 저녁이 되니까 이게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칼칼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니까 그다음은 아침이 되니까 이게 얼굴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게 뭐4 0대 중반인데 트러블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막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긴 거예요. 물론 저는 사실 이게 좀 유튜브 예정이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염증 주사를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라앉은 듯 그런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좀 여드름이 생기거나 봄철 피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인트로가 너무 기네 <웃음> 우선 이 미세먼지가 피부염이라든지 어뭐 가려움증이라든지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악화시킨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피부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큰 거죠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샤워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뭐 머리도 만질 수 있고 막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에는 가볍게 씻는 거예요 세수하고 손발도 닦고 막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하지만 미세먼지가 머리라든지 목이라든지 막 옷이라든지 온 곳에 사실 곳곳에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봄철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샤워하기인 것 같아요 피디님 매일 저녁마다 샤워하시나요? 눈동자 흔들렸는데 <웃음> 그 그러니까 저녁에 샤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끔 산림청에서 이뭐 산불 발생 이런 메시지 가끔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 봄철 같은 데는 이 습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습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건조 한 거고 그만큼 피부가 약간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여드름도 나는데 피부도 갈라 지고 되게 이제 막 힘든 상황이 되긴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보다 보습을 잘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게 물을 잘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보습제 같은 것도 잘 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잘 먹는 것도한 되게 중요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극도의 약간 다이어트 시기에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기운 없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뭐 그거 한달 이내 5kg 감량 7kg 감량 이러시거든요 못 먹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슬로우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폭식을 좀 줄이는 네, 그런.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잘 먹고 충분한 수분을 취하면서 하시는 게 우선 수분 보충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피부 굉장히 민감한 시기 그래서 트러블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염증서를 맞아서 빠르게 가라 앉히긴 하긴 했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드름 바르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비용으로 두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크레오 그런 약들을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바르시면 여드름을 좀더 빨리 가라앉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할수 있다면 그 조그만 바늘 같은 걸로 염증을 살짝 걷어내고 약간 약을 발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 여드름 짜는 거? 네, 관리하는 거? 한번 다음에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 이제 지금이 약간 좀 어떤 식이냐면요 이게 겨울하고 비슷하게 봄철도 약간 이세포지기좀긴 편이거든요 어, 날씨도 화사해지고 꽃도 폈고 옷도 가벼워졌는데 얼굴이 너무 칙칙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필링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좀 피지가 많이 돈다라고 하면은 3-4일에 한 번씩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좀 약간 세게 하면은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긴 하긴 하지만 긴하 피부가 민감하다든지 좀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면 또그 반대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내가 좀 피지가 좀 많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3-4일에 한번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약간 두번 이렇게 약간 좀 자기에 맞게끔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은 겨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텍스처의 질감을 쓰는 게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드름 생기는 것도 덜하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여드름을 좀 약간 수분 제형으로 바꾸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화장품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약간 고무습의 화장품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분 라인을 쓰면서 약간 레이어드해서 쓰거나 아니면 팩을 좀더 얹거나 이런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철에는 뭐 특별하게 피부관리 뭐 그런 거 없어요. 어, 잘 쉬는 거? 두 번째는 잘 씻는 거? 세 번째는 뭐 귀찮아도 물잘 마시는 거? 네 번째는 술 많이 드시지 말고 푹 주무시는 거? 뭐한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봄철 피부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녕!